안녕하세요. 코바늘 함께 회원입니다 오늘은 아기별 모티브를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커튼발 등으로 활용 가능하고 바탕을 떠서 별수세미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아기별은 모사 6코 바늘로 떴고요. 전체 3단 가로길이 6cm 정도 나옵니다. 1단부터 시작합니다. 매직링 으로 시작합니다 매직링은 여기 바늘을 실 뒤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살짝 비틀어 주면 교차된 부분이 생기거든요 여기를꽉 잡아 주시면 그대로 매직링 이에요 이 상태로 코끝에 실을 걸어서 끌고 나오면 이제 한 코를 뜰 준비가 됐습니다 첫번째 코는 기둥코고요 기둥코는 사슬 3개로 만듭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 첫 코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코부터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매직링에 넣고 실 끌고 나오면 바늘 허리에 고리가 3개가 걸려있어요. 앞에 있는 두 고리를 빼고 남은 두 고리를 빼면 한길긴뜨기입니다. 자, 첫 코는 기둥코, 두 번째 코부터는 한길긴뜨기를 뜨는데 1단에서는 기둥코 포함 총 10코를 만듭니다.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지금 뜨는 게세 번째 코예요. 그대로 한길긴뜨기. 또 한번 감아서 네 번째 코입니다. 앞에서부터 두고리씩. 기둥코를 포함해서 1단에서는 총 10개의 한길긴뜨기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게 여섯번째예요.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으로 열 번째 코입니다. 마지막 코까지 완성이 됐으면 꼬리실을 3개 당겨서 매직링 닫고요. 빼뜨기에서 일단을 마무리합니다. 빼뜨기는 여기, 여기 기둥코거든요. 여기 첫 번째 기둥코에 사슬, 하나, 둘, 셋. 기역자로 딱 꺾여져 있거든요. 이 부분, 꺾인 이 부분에 바늘을 그대로 넣고 실 당겨 나오세요. 그대로 빼주면 빼뜨기가 되면서 1단이 원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단도 시작은 기둥코입니다. 사슬 3개 만드세요. 하나, 둘, 셋. 지금 기둥코로 첫 코를 만들었고요. 2단에서는 일 단의 열 코를 전부 한 코씩 늘려뜨기를 할 겁니다. 늘려뜨기는 같은 자리에다가 뜨는 거거든요. 여기 기둥 코를 살짝 당겨보면 빈 공간이 보이시죠? 여기에 그대로 여기 이 넓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더 늘려줍니다. 그러면 같은 자리에 두 코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옆으로 갑니다.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여기가 두 번째 코예요. 여기 두 번째 코에도 한길긴뜨기 한 코를 뜨고 한번더 같은 자리에 한 코를 늘려줍니다. 옆 코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를 한코뜬 다음에 같은 자리에 한번더 이렇게 1단의 10코에 전부 한 코씩을 늘려주면 2단에서는 20코가 만들어집니다 끝까지 반복해 주세요 거의 끝까지 다 떠졌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랑 여기 두 코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코는 코가 아니고 좀 전에 빼뜨기를 한 부분이에요 잘 보시면 여기서는 이미 기둥코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더뜰게 없습니다 자, 마지막 코가 여기예요 여기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하나 더 늘려 주시면 20코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자, 초보분들은 이 빼뜬 부분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보다 더 여기가 벌어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벌어져 있는 것 같아도 여기는 코가 아니니까 뜨지 않고 그대로 2단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는 역시 기둥코 위에다 사슬 하나 둘셋요 끝에 그대로 찔러서 실 당겨서 빼줍니다 빼뜨기 하면서 2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3단을 시작하는데요. 3단이 별모티브의 마지막 단입니다. 좀 전에 2단에서 20개의 코를 만들었고, 별모티브는 무늬 하나를 5번을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코가 20개가 있으니까 무늬 하나당, 하나, 둘, 셋, 네 코를 쓰시면 되고요. 이 같은 무늬가 5번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 코부터 같이 떠볼게요. 먼저 시작은 기둥코 사슬 하나입니다. 그런 다음 같은 자리에 뜰 겁니다. 이렇게 당기면 공간이 충분히 벌어지거든요. 여기에 짧은뜨기를 한코 떠줄 거예요. 바늘에 실 감지 않고 그대로 넣고 실 당겨 나오면 고리 두 개가 걸립니다. 이두 개의 고리를 한 번에 빼서 짧은뜨기 한 코를 떴습니다. 이어서 계속 같은 자리에 뜰 거예요. 이번에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여기 같은 자리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 당겨 나오면 고리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고리를 한 번에 빼서 긴뜨기 한 코를 떠줍니다. 그러면 이제 첫 코는 끝난 거예요. 두 번째 코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코는 바늘에 실한번 감아서 여기 한길 긴뜨기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떴고요. 그 다음에는 바늘에 실을 두번 감습니다. 방금 한길긴뜨기 떴던 그 코에 두길긴뜨기를 떠줍니다. 앞에서부터 고리를 두 개씩, 또두 개, 마지막에도 두 개. 이렇게 빼주시면 두길긴뜨기예요. 이번에는 옆으로 또 넘어갑니다. 여기 세 번째 코예요. 바늘에 실두번 감아서 또두 개긴뜨기 한코 해줍니다. 그런 다음 바늘에 실한번 감고 같은 자리에 한 개긴뜨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코를 떠줍니다. 바늘에 실한번 감아서 긴뜨기 떠주세요. 그러면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할 차례입니다. 짧은뜨기 하고요 마지막에는 빼뜨기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첫번째 무늬가 완성이 됐습니다. 두번째 무늬부터는 방금 만든거 똑같이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시작할 때 빼뜨기로 시작합니다. 지금 이쪽 첫번째 무늬 네코가끝난거고요 옆코로 지나가서 그대로 빼뜨기로 시작합니다. 빼뜨기를 해주고 이번에는 기둥코 없이 방금 빼뜨기한 이 부분에 짧은뜨기를 해주고 시작합니다. 짧은뜨기 그러면 같은 자리에 긴뜨기 떠야죠. 옆에 만든 무늬와 똑같이 뜨는 거예요. 이제 옆으로 넘어갑니다. 한길긴뜨기 차례예요. 같은 자리에 바늘에 실두번 감아서 두 개긴뜨기 뜹니다. 그리고 또 바늘에 실두번 감아서 옆 코에 두 개긴뜨기 뜹니다. 이번에는 같은 자리에 한 개긴뜨기. 지금 대칭으로 뜨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코를 이용할 차례입니다. 여기는 긴뜨기,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마지막으로 빼뜨기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무늬를 만들고 나면 또 옆코로 넘어가서 그대로 빼뜨기하고 기둥코 없이 그냥 짧은뜨기 한 코,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긴뜨기 한 코. 이런 식으로 무늬를 똑같이 다섯 번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무늬에 마지막 코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코는 긴뜨기 한 코, 그 다음 짧은뜨기 한 코, 마지막으로 빼뜨기를 해서 완성을 하고요. 5개의 별무늬가 전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살짝 벌어져서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빼뜨기 한 번이 아니라 빼뜨기 한 번을 더 해줍니다. 빼뜨기 할 위치는 여기예요.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넣어줬던 짧은뜨기 코거든요. 바로 앞에는 기둥코가 하나 있고요. 그 앞에 짧은뜨기 코가 있습니다. 이 짧은뜨기 코에다 넣고 한번더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별모양이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매끈하게 연결이 돼서 완성이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실한번더 빼서 잘라주시면 모티브는 끝이 납니다. 남은 실은 돗바늘에 꿰서 뒤쪽으로 잘 감춰주세요.